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라엘 족장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족장사에서 가장 잘못 이해된 인물입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장으로 선택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인격과 삶에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있습니다 좋은 점과 부족한 부분이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긍정적 부분만 과대하게 포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리켜졌습니다. 교회에서 교육되어 졌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야곱이 갖고자 했던 장자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장자권은 누가 만들었나요? 사람이 만든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창작권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가리켜졌습니다 적어도 야곱의 기도는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더 근원적인 질문을 야곱에게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안에 야곱과 같은 부정적 요소가 있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지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는 야곱은 자신의 운명과 사회적 전통에 반기를 든 인물입니다 그는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장자는 재산의 3분의 2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고 자신이 장자의 권한을 받아내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이용했으며 형처럼 보이고 아버지의 기도를 받기 위해 짐승의 털을 사용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곱을 도왔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 이삭도 어렴풋하게 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야곱에게 장자를 인정하는 기도를 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결혼도 사회적 규범을 규범을 따르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는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녀를 위해 7년을 하루와 같은 마음으로 머슴처럼 일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레아를 라헬이라고 속여서 침소해 드립니다 라반은 동생 먼저 시집 보낼 수 없다는 관습법을 이유로 야곱에게 반대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랑과 선택을 위해 7년을 더 일하고 두 자매와 혼인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극복해내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운명과 사회의 전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입니다 엄마는 야곱 편을 듭니다 이 일로 야곱은 형이 두려워 외삼촌 집으로 도망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통해 말씀합니다 하늘에 사다리가 닿았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것은 장작권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믿음과 삶에 달려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장자 계승권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이지요 사람이 만든 제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평생 동안 서서히 알아가고 깨달아갑니다. 둘째로 야곱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욕망, 야망, 물질에 집착합니다. 야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질도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가지는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할때그 과정을 돌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의 아내가 라반의 가족 신상징인 드라빔을 훔쳐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복을 더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주팔자, 궁합, 주역을 모두 짬뽕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이한 방법도 얼마든지 사용할 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자신과 관계를 맺는 사람도 수단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상식이나 순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현실만 모면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야곱과 같은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야곱은 약곡강에서 자신의 한계 상황을 깨닫습니다. 강을 건너면 자신을 보복하기 위해 기다리는 형이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라반가족 신 드라빔을 찾으려는 추격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밤에 강가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과정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듯이 힘이 듭니다 야곱은 환도뼈를 가격당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연약한 부분을 스스로가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자아가 무너집니다 부족한 인격과 삶을 반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시간은 아프고 괴롭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동굴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무엇을 간절히 얻고자 해서 구하고 비는 행동으로 기도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얍껏강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껍데기를 벗는 과정의 시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얍껏강 기도를 기도의 응답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자신의 방향을 수정하는 과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세계는 드라마 같은 야곱의 인생과 삶에 열광합니다 야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 자신이 욕망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또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혹은 내 속에 있는 이중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야곱과 같은 삶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비극으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 의 마지막에 그의 아들 요셉을 따라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연세가 몇이시죠?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이지요. 그렇다고 욕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선택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